픽셀 해볼래? 파티 투기 해보자, 해보자. 재밌을 것같 오케이, 간다. 열었음? 응. 열었다. 문팩. 느낌 있는데, 이 맵. 뭐? 어. 뭐다? 나 접속하는데 좀 응. 오래 걸리네. 아, 로딩하는데 좀 걸릴 거다. 응, 나, 나 이제 거의 들어온다. 됐다. 아니다. 있다. 함정이다. 있다. 왜? 나 꼈, 어, 됐다. 들어왔다. 뭔데, 이게? 어, 뭐야. 야, 야, 밑에, 밑에 봐봐. 밑에 똥 생긴다. 어, 어. 아, 이거. 뭐야, 시작한 거임? 그림 그리 게임인가? 스타트 해볼까? 나 이거 처음 해본다. 그냥 어, 해본... 오, 맵, 맵을 저, 이렇게 정할 수가 있네. 영화에 적정해줘. 산타스 샌드 오픈, 뭐지? 나도 모른다, 사실. 이게 뭐 하는 걸까? 응. 어, 인첸트 됐는데? 뭐야, 이거? 으악! 아! 아! 사람, 사람 죽이는 거구나. 오케이, 오케이. 이건 그거네. 그건... 야, 야, 당근부터 탈락이다, 나는. <웃음> 너일노 아, 와. 너 일로 와 아. 너부터 다아 아. 다고 이 맨손 주제 야 당근 다고. 터졌다 <웃음> 야 당근 터졌다 <웃음> 이번에 죽는 게 네, 코프트 파티? 어개 재밌는데 이거 코프트 파티 그런 거네 재밌는데. 어 뭐야 이거 재밌는 거 같아 시작할래? 아 네. 여기서 고를 수 있다 맵정한 뭐, 응. 거네 고를 수 있네 맵을 볼텍스 그거는가? 간다 뭔데? 볼텍스 어. 이건 뭘까요? 난 모른다 아소형돌이가막 던데 빨려들어가면 뒤진데 낙숫대인데 낙숫대? 낙숫대인데? 이거 낙... 이거 이거 사람 그래용 아이가? 아아 아 이거 잡는 거네 야 당근부터 탈락이다 나는 <웃음> 나는 나는 니네 1등하는 꼴 못봐 임마 저거 당나 벌어지는거지 저.. 저, 저, 나 거지. 저... <웃음> 이거 어떡.. 호동 고등... 야 진짜 이거 어떻게 쓰는거지? 아 낚시줄 걸고 응 낚시... 끌고가면 어... 떨어진다라 아, <웃음> 아, 떨어지라고? 야, 아직, 아... 아직도 아직나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맞네 맞네 야, 야, 걸고, 끌고 끌고 어지네 어, 어, 끌어, 끌어지네 이게 야 당근한테 인성질한다 야이 <웃음> 자식 오 과연 과연 과연 과연 과연 아 근데 나는 손바닥으로 때리는 게더 재밌는데 과연 오오 오. 근데 나 아직도 낚시법 사용법을 모르겠어 걸어 서 땡기 땡기면 되나? 아나 걸렸다 있네. 아 아, 그냥 그냥 자기 몸으로 걸는 거오 중간 푹하 걸어야 돼아 깝다 이 자식 계속 계속 역시 10% 오케이 내 현란한 무빙으로도 탈락시켜지 오오 과연? 걸고 끌어 뛰어 걸고 끌어 아깝다 뭉그리고 음, 있다니 이 자식 오 중간 오? 오? 우와 오? 야! 내가 이겼다. <웃음> 아! 뽀로 아, 아 그, 그게 그 떨어졌네 와 3점이야? <웃음> 존버는 항상 이긴다 와 3점이네 니는 <웃음> 어차피 점수 많이 줘봤다니는 54점이 다뭘 뭐 볼래? 뭐야 이거? 아이스 아트8 <웃음> 브레이크 다운 디펜스, 슛더 아이스 위... 나 일단 니가 어. 점수 묻는 걸못 본다 어? 뭐야 이거? 아, 아 이거 방벽 쌓는 거구나 아 깨지네 이게 난 일단 너부터 죽일거다 포트라이트 어? 포트라이트 어? 이거 어 뭐야? 죽였다 됐다 뭐야? <웃음> 뭐야 어떻게 맞췄어 아 위쪽으로 쉽다 이거 맞추는거 맞다 할만하네 할 생각보다 이 자식 이 자식 두껍게 싸다니 뭐케이 okay, 하나씩 깨고. 뭐야, 아, 다시 설치되구나. 빡, 맞았다. 한대 맞추고. 아, 근한대 맞추고. 저이점하다니 으악. 오케이, 점프샷. 점프 <웃음> 이제부터 민규한테 16점을 더 주도록 하겠다, 나는. 누구세요? <웃음> 야, 그러면 일단 쟤는 점수 없는 거가. 으악, 당근. <웃음> 너는 점수가 없다. 멜트다운? 멜트 어, 멜트다운 왜? <웃음> 아, <웃음> 그런 거안 돼. 아, 옛날에. 아, 그냥 멜트. 눈 녹는 거다. 이거 땅, 버티기다. 아, 이거 눈캔는 거가. 이거 지 옷, 어, 옷. 어... 아, 어. 나렉 걸린다. 왠지 몰라도. 아, 이게 눈 캐지는 게. 그래픽이 조금 렉이 걸리네. 응. 오케이. 충원이, 충 어. 잡고. 그렇네. 아, 나렉 걸려서 졌다. <웃음> 야, 당근 한 번. 아, 나는 왜 이게 빨리 안 캐지지? 렉 걸려서인가? 밑에가 좀 많다. 한 여섯 칸 정도 되는 것 같아. 열 여섯 칸이다, 임마. 아, 여, 여 칸. 어. <웃음> 아, 여덟 칸 아닌가? 여덟 칸 아이가? 아, 그래, 여덟 칸이다, 여덟 칸. 쏘리. 나, 야, 민규 이결이, 그냥. 난, 쟤, 아, 됐다. 오케이, 당근 잡아. 으악! 아, 민규 3점 모자란데. 너무 아깝다. 아, 아, 아, 아, 아, 아. 이번 게임에서 이기면 더 많이 얻는. 헌던... <웃음> 아, 니네 3점만 더 얻으면 됐는데. 아쉽네. 미트 러벌스. 아, 니 네, 일단, 네. 미트 러벌스? 뭐야, 이거? 애프터 1 5 m i 빌리지 빌리지 리지 월드 플레이저, 콜렉트 러벌스. 어쩌고저쩌고? 뭐지? 몰라? 따라와. 일단, 일단. 이걸로 당근을 당... 잡으면 다죽이지 <웃음> <뭐가> 야! <웃음> 아닌데, 아닌데? 아닌데? 알, 아, 기다려봐, 아뭐 없는데? 잠깐만, 뭐 하는 거지? 아, 동물 잡아야 되네. 동물 야, 야, 야 당근도 다니는구나. 잡으면 안 되냐? 아, 야, 잠깐만, 이거... 동물 낙사했어, 미친. 야, 이기캠팔이려있다 야, 나 당근 죽이면 안 되냐? 안 죽여질 거야, 낙사 아니면. 1분 남았고? 어, 여기 양있다, 양, 양, 양, 양, 양. 달리기 키가 컨트롤이냐? 아 낙사 미친네 당근 장외 오케이 고기 내꺼 아, 아 고기 내꺼 어? 아 낙사 야야 죽이는거 때나 이거 어 PK되네 이거 어 야야 야, 당근 죽여 오케이 난 돼지고기 먹고 도망간다 당근 죽여 아. 야 당근 죽여 이거 어 당근 죽여 나 때려봤다 당근, 음, 일로. 의미 없잖아 이거 나때려봤다 의미있다 이 <웃음> 있다. 너는 이렇게 <웃음> 낙가를 시키고 고기를 낙같이 가면 된다. 오케이. 민규랑 아, 같이 먹자. 그런... 고기 두 개짜리다. 아 꺼져. 아 됐다. 잘했어. 꺼... 잘했어. 잘했어. 잘했어. 아. 민규. <웃음> 아다 그렇게 해. 빡치지로 나는 나는 내가 지는 건 뭐라. 내도 당근은 줬으면 좋겠다. 오케이. <웃음> 아이 아, 저거 저거 저. 거 내가 구섬을 가져가야 되는데. 하하하하하. <웃음> <웃음> 너무 아깝다. 63점이라니. 하하하 <웃음> 2점 더, 2점 덜 나왔으면 좋겠는데. 잠깐만. <웃음> 딴거뭐 없나? 선물 많이 모으기? <웃음> 뭐지? 이거 뭐야? 싸다군데. 싸다군. <웃음> <웃음> 맵이 아까랑 똑같구나. 맵은 다 이걸로 고정인 것 같은데. 그 어, 야, 저위야 멋있다. 아, 당근 이 자식이? 어, 감사 아, 우클릭으로 모은 거구나. 다 클릭 아니나다 클릭 다는데나 뭐... 해도 안 되는데. 이거 부수면 된다, 그냥. 아, 중간에 당근이 밀어서 그렇구나. PK이다, 이 새끼. 야, 근데 나는 왜 선물이 안 보이냐? 눈에 문제가 있어. 당근 싸다구로 떨굴까? 그냥 내가 선물 어딨냐? 나 저기 찾았는데 난 선물이 안 보여 찾았는데 가면 당근이 스틸한다 아우. 아 진짜? 야 당근 어디있어 위치 불러 내가 와, 싸다구 야... 릴거다 보이잖아 어? 아 저기 있네 당근 이리 와 오케이 당근 떨어뜨리고 어? 선물 저기 있다 아, 살았네, 먼저. 아, 아 야, 당근, 당근 떨고. 야, 민규. 아, 가라, 가라, 가라, 가라, 가라. 아예, <웃음> 아예, 아, 민규가 이긴다고. 민규는 이겨도 된다. 난 니가 이기는 꼴못 본다. 야. 이 자식, 너 일로 와. <웃음> 아, 아, 민규 내겐데? 너이 자식, 보트로 비빈 대가는 하게 해줄겠다. <웃음> 뭐, 아, 당연에이식해 아. 들어온 거가. 하지만, 내가 더 빠른. 빠르... <웃음> 아 그냥 아나나얘 그건... 때문에 싫다 나 얘가 보트를 비벼서 나두번 졌다고 야충 자격과 포기하고 그래 랩... 나 때린다고 나는 뭐. 나는 30점이나 먹을 수 있고 뿔등은 <웃음> 난 이런다 당근 나 먹는다 괜찮다. 먹었나 몇 개인데 됐다. 아 끝났다 <웃음> <됐다>. 아총알했으니까다 <시원해. 웃음> 합격 당근 받았어 아이 못 먹었다 너한테 이게 약이다. 이거 뭐지? 뭐지? 파이널 파이널 쇼다운. 어이 아, 저 어터 저슈든트 베스 저 파이어워크 폭죽 멋있게 멋있 크로스보우는 뭐지? 이거? 뭐 하는 거야? 소기 소아아 이거 맞추는 거네. 뭐 하는 거야? 아, 이거 맞춰서 사는 거네. 폭죽 맞추는 거. 어? 뭐좀 맞추서 사는 거다. 아. 어? 그럼 당근 쏘면 되나 이걸로? 어아너 약절리 다아 썼어 그 <웃음> 없앴다 <웃음> 아, 좋았어 이, 이제 게임이야 아필일텐데 닝필.. 필일아음나피많았데아 그래? 어 내가.. 내가 없다 지금 피가 아그 아.. 아그아 그, 아, 그, 맞는데? 아만나 나, 뭐한다고 많이 맞았다 나 지금 몰라가지고 게임 방법 몰라가지고 내가, 내가 많이 맞았다, 맞았다 나 나 사실 필요 없었는데 낚시하는 거였다. 아, <웃음> 진짜. 아니, 아, 야, 나는 내 원하는 목표 이루어졌기 때문에 상관없다. 랜덤 가자. 내가, 민, 내가 민규만 겁나 때렸는데. 아이스 알차. 어? <웃음> 어, 민규 가자. 뭔데, 또, 또 아까 그거 아닌가? 나니 <웃음> 점수 아, 네 먹는 꼴을 못 본다. 아, 그거네. 어, 응. 포트나이트. 어, 이, 이, 게 제일 재밌는 거 같은데. 아, 하지 말라고, 아. 민규. 잠시만 동거하면 안되겠냐 오케이 알았다 <웃음> 난 저놈은.. 난 저놈은 이기는 꼴못 본다 당근이 그렇게 있으면 맞는디 나 말했지? 맞는다 그렇게 있으면 두 명이서 그러면 당근을 맞춰 자가 됐다! 됐다! 나는 못하는 꼴다 됐다 아니 고 게임 당근, 시작한 줄 몰랐다 박오란게 그 아니고 니가 그냥 <웃음> 순진하게다 죽은 거잖아 이거는 아 나는 난, 난 게임 시작한 줄 모르고 죽었다 어..뭐가쟁이.. 제일... 아..이거 안했는데.. 스노우..스노우이 비즈니스.. 어..해보자 나는 나는 나는 당근 1등 하는건 안된다.. 스노우맨? 유저 스노우맨? 뭐 하는 눈사람 맞추라는데? 눈사람 눈사람 어뭐하는거야 눈사람 맞추래 아..활로 눈사람 때리기..아.. 근데 이걸로.. 이렇게 뭐.. 어, 나, 나, 아직도 모르겠어. 아, 눈사람, 눈사람으로 어리 있으면 점수를 받는 건데. 와. 아. 오케이, 개 튀어. 개 튀어, 개 튀어. 야! 아들! 네. 오케이, 당장 아. 맞추고. 나는 왜 눈사람 안 되냐? 못 맞춰가지고. 아, 화살을 맞춰, 맞춘 사람 눈사람이 되나봐. 어. 아, 진짜? 아, 나 킬달 당했냐, 그러면? 아니, 그냥 한, 한대 맞으면 무조건 그럴걸. 어, 진짜? 어, 뭐? 그런가보네 <웃음> <웃음> 어? 겁나 오래 있네? 살짝 살짝 써서 <웃음> 아 오케이 알겠다 아, 아, 겁나 안맞는다 으아 으아 도망가 게임을 이해한 이해 사람 오케이 맞췄고 으아 도망가 난 당근한테 안맞을거다 아이 잠깐만요 오케이 아, 당근 맞추고 도와 눈, 눈, 눈사람으로 있으면 눈덩이 주나? 어아 어, 그런... 아, 오케이, 눈, 오케이, 눈, 오케이 눈덩이 알았다 오케이 알았다 맞다 오케이 아, 다, 다했나 그러면? 다 끝난 거아니 아니, 막탄, 막탄 뭐하 랜덤 돌려 그냥 오케이 랜덤 파이널 셔다운 아, 아까 그거네 뭐더라 이거? 그거 폭 어.. 폭죽 공격하기 오케이 아 오케이 당근 어디있냐? 아예장외해도 된거구나 어 응? 뭐가? 오케이 난 진짜 얼음 판에매새가 있어야 되는 줄 알았지 오케이 오케이 아, 오케이 판에. 나 일단 한놈부터 잡고 끝낼거다 날 보트로 비빈 녀석이다 어.. 좋됐다 예? 다사체 죽어... 일찍 썰어 날아가는구나 죽였나? 당근 살아있을걸? 니다 어디있냐? 찾자 어? 어디 가나? 간... 못 찾았대 저 있다 어디 있다고? 잠깐만 가볼게 닉네임 보이는 대로 위... 어, 찾았어 여기다 어, 화력장전 간다 아, 저 하나도 못쳤어날 보트로 비빈 녀석은 살려줄 수 없다 나는 아이고, 낙사. 당근 죽었어. 오케이, 당근 잡았고. 낙사했, 낙사했다. 전면전이다. 근데? 아, 이거, 어, 야, 낙사, 이거 차는데 얼마 낙사. 걸리냐. 어, 주, 어디 깜다 왔어? 야, 나침대다난 낙사. 낙사해서 죽을 뻔 하는데. 왜, 나 차는데 좀 걸린다. 어째, 응. 어째. 네발 있네? 어, 그, 어, 뭐, 다섯 발까지 차지, 뭐. 이거. 데스매치 아, 시작까지 10초. 우리 데스매치로 시작한다. 어, 우리 데스매치로 할게, 그냥. 할래? 해보자. 아니, 지금 하고 있는데? 아. 오케이, 잡았어. 뭐라고? 아, 그냥. 근데 저, 이, 일초지 나면 뭐 되냐? 아마 가운데 모여서 벽 쳐질걸? 그게 더 재밌는데, 난. 아마하고 근데 뭔지 모르겠어. 나 지금 망했거든. 나 쳐다봤을 때, 내 뒤통, 나한테 뒤통수 맞았다. <웃음> 아니, 아니, 나, 나 뭐지? 방바닥이 떨어졌는데 하트 다섯 개 없어졌다. <웃음> 아, 맞은다, 맞은 어, 난 망, 망해 있었다, 금 망이... 당근 꿀떡 아니 난이거 마음에 안 드는 게꼴등을좀 저렇게 놔두게 해주면 안 되냐 야 당근. <웃음> 위에 어, 질겜 어, 어, 간디 질겜 간디 스코 <웃음> <웃음> 노0 당근 노라운드 @노래 @노래 @노래 노 5라운드 5다 어, 어야 아... 누가 노어어 내가, 아, 아! 하다 아이고, 누가 눌렀냐? 내가, 아이고, 아! 내가 아 이거... 오라운드 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쫄어가지고... 아! 당근! 아다 진짜... 랜덤이다아 어, <웃음> 이 자식! <웃음> 어 이거 이거 이거... 그냥 철칼먹으면 <웃음> 무조건 이기는데 이건... 어. 이거 헝금 게임 비슷한 거냐? 그런 거 같다... 에이... 에이... 나무검으로 치기 말... 치기... 치기 말지... 당근! 나 황금 사가먹 어, 야, 여 어, 아, 해삼... 반팔이 방금 사 거야 나왔나? 야, 이 회삼이 뭐야? 아, 졌다 나. 아, 나반패를 아, 방... 얻었다. 아, 참. 해삼이 뭐야? 나해삼나와서 졌다 지금. <웃음> 아, 회삼. 해삼... 야, 난 사과 었다 아, 황금 사가왜 나와 거기서? <웃음> 아니, 해삼 싫어 그. 야, 아이 나는 나... 야, 해삼으로네 어떻게 이기는데? 먹고 인첸트병? 아니 해삼으로 먹... 어떻게 이겨 저걸 중간에 빨리 템타리하 템 와라 어 템이 없다 나 지금 나무껌 하나로 살아야 된다 아, 템, 템 저기 이쪽을좀 이쪽에, 이쪽에. 축... 오케이 거북들깎지이쪽에 많다 나 졌다 지금 아니 해삼으로 느끼게긴 했는데 일로와 너이 자식 <웃음> 해삼 들고 야, 널 때릴거든 어? 어? 화살? <웃음> 화살로 어떻게 사람을 때려지난 <웃음> 해삼으로 때리고 <웃음> <화살>. 있다고 <웃음> 어그렇다면난 사과사 야아난 <웃음> <웃음> 해삼이다. <웃음> 누가 어, 이기는지 해보자. 아니, 야, 내가 졌다, 이거. 어, 어, 상자, 상자, 상자, 상자, 상단, 상자. 상단. 총알이 뒤에, 총알, 뒤에 상자. 아니, 내가 레깅스로 어떻게 이기는데, 해삼으로. 어! 졌다, 아, 지금. 전멸아, 이 녀석. 이 자식. 좀 절망이다. 아, 아니, 해삼으로 어떻게 이기는 와, 다이아가 개꿀. 해삼으로 어떻게 이기는데, 저거는. 있었는데 야, 개삼 해삼이 <웃음> 이겼다. 뭐지? 아선물찾아다니니 아, 오케 이 나..나 일.. 나... 어? 응? 아 저기있네 아, 저기 아 개멀리 미규 열심히 찾아 난 당근찾기 할거다 뭐야 너, 너 반대쪽에 있는데? 너 반대쪽에 상자 있는데? 아꽤 많네 이게 상자 당근 찾아라. 야, 당근. 야, 당근 한 대만 때려줘, 민규. <웃음> 저거 한 대가 아니라 그냥 많이 때릴 건데? 이제 저거 압수의 상자. 잠깐만, 어, 여기다. 나이스. 나이스. 당근 떨어뜨렸어. 당근도 일대일 잔나마크 나오고 있네. <웃음> 넌안 된다. 네가 네가 이기는 꼴못 보지. 이 자식 보트로 날 비벼서 지게하다니. 왜야아 내가. 야저거한 대만 쳐줘 민규. 어? 야야 야, 잠깐만. 어, 이쪽 아니네? <웃음> 아, 아, 당근. 아, 먹었다. 당근. 아, 아이. 아니, 아니, 전담만큼 내가 개 무섭다. 아, 난, 난, 난내 지든 이기든 상관없다. 독구가 한말 들었지, 너. 아, 이거네. 음, 독구. 아, 할로우, 로 눈사람 맞추기. 아, 진짜. 눈사람 누구냐? 탈초 누구야? 눈사람 야 눈사람 개동왕가는데? 야 눈사람 개졸려라다 잠깐만 아 당근 비계타고 올라가는데? 저 쓰레기가? 야 눈사람 바뀐거 아니가? 일딜딜데 맞켜아 당근 나한테 원한이다 미친놈아 아 당근 원한이나 진짜 아, 맞췄네. 아, 당근, 나마크 오지게 해야네 진짜. 우리 또, 어, 저겠다 야, 야, 날있는데 근데? <웃음> 총알 1등 가자. 민규 먹었지? 아, 당근, 진짜. 아 당근 저 새끼 나만, 나만 개 싫어한다니까, 진짜. 오케이 민규 니1등해도 네 상관없다 난는 져도 된다 야 뭐야 민규 어딨어 안된다 이거 하면 내가 지는 데요 저기 있네 아 이거라 이거라 잠깐만 이거. 과연 3초? 과연? 아 못잡은 그거 못잡은 아당근아 당근이 이겼다 당근이 아 이거 게이, 게임이 갑자기 하기 싫어지는데 <웃음> 난니 네 1등 되는 건못 본다 했지 뭐야 아, 왜또 이거야 아이, 당근 제발 나? 나 마크 좀 하지 말아줘. 아, 왜나 통원 날테좀 좁다? 얘가... 제라라고 있는데, 나 마크 하는 거잖아. 결국... 누구야? 나... 야, 당근 도망다닌다. 어디 갈래? 이 새끼 위에, 위에. 아이. 뭐야 어디 바어야 이거 못맞췄네? 민규 그냥 뛰어라 송환이진짜안는데 못맞췄네 뛰어라 뛰어라 아 저기 있구나 뭐이 자식아 이 당근 녀석 당근 녀석 말이심해말이 <웃음> 너무 심해 <웃음> 자꾸로 니네 위치 브리핑한다 민규 니네 뒤에 어디갔어? 없어졌어 맞춰라. 오케이, 개 뛰어. 개 뛰어, 개 뛰어, 개 뛰어. 난얘 1등 하는 건안 돼. 난등 됐다, 됐다, 됐다. 미규 잘 뛰어리, 잘 뛰어리. 어, 내려왔다, 내려왔다. 동굴 안에, 동굴 안에. 어, 야, 그, 텐트 쪽으로 가. 야, 니네 쪽으로 간다, 니네 뒤에. 오케이. 야, 온 폐물 많은 데서 좀 돌아다녀, 거기. 아, 끝났다, 끝났다, 못 맞춘다. 야 됐다 당근. 이겼다 이기 이번에는 거치, 거치, 거치. 오케이. 당근 브리핑하기 위치 아니 계속 그 F 오눌러서 보고 있었다 아 괜찮다야 괜찮다야 그 어디지 그텐텐트 텐, 있는 데 있잖아 거기가 제일 안 맞음 끝났네. 아 당근 당근 3점 차로 이겼네 어 아, 끝난 거가 어 이겼나 끝났다. 됐다 그러면 이겼다 내할 일은 끝났다 아딜 라운드 이겼으록점수더 많이 주네 아니, 아니 이거 뭐지? 게임에서 한 만큼 30점이거든, 제대? 그거 비율로 나눠준다, 준다. 음. 이긴 사람한테. 그리고 당근 버틴 거랑 니네 버틴 거만큼 해가지고 비율로 30점 나눈 다음에 이긴 사람만 좀. 5라운드 하자, 5라운드. 하자, 막판. 어, 랜덤 하자. 뭐할래? 몰라, 랜덤이다. 어? 안아 이거 당근한테는 유일하잖아 어, 당근만 패면 된다 <웃음> 패면 된다 <괜찮다>. 됐다 <웃음> 당근 탈러 어, 덕분에 찾았다 아 하나 먹었네 야야 야, 당근 뭐난너만따라다닌 <웃음> 아, 당근 선물은 내꺼다 오케이 먹고. 오케이. 와, 먹은 자리 떠났다. 나이스. 먹고. 이규다 먹었지? 다 먹었지? 다 먹었지? 어, 먹었 일로 와. 여기 와, 또 있는데. 어, 있는데. 지지. 오케이, 오케이. 됐다, 됐다. 나저 나 하나 들어가려고 했거든? 어, 난, 난너 난 점수 받는 꼴못 봐. 어, 밀어가지고 들어갔다. 음, 무슨 일이 있었나? 어, 마크 하고 있는데, 독고 할래? 마크? 어, 렐름, 렐름. 렐름. 렐름? 어, 렐름 미니게임. 어, 렐름 재밌는데 아, 근데 또 선물 찾기가 왜 기가 만걸려 근데 렐름은 렐룸. 지금 당장에 물으라고 해도 나중에 사야 하잖아. 응. 이거 어, 지금 하면 되지. 어, 지금 하고 오자 할 생각 없다, 나중비 오랜만에 마크런처를 건드리네 최신버전을 키면 되나? 응응야 어. 당근 선물 먹는다 너! No, 저리가! <웃음> 내가 다 먹었어 이놈 당근 <웃음> 어, 오케이, 당근 오케이. 받아서 문도에 깔고리질하고 있다 <웃음> 민규 니는 아. 그냥 무조건 선물차장이나 부석에 몰았다 지금 <웃음> 야 당근 <웃음> 이 당근 녀석 <웃음> 보트로 비빈 대가다 나도 널벽이다 문대주겠다 민규, <웃음> 당근 아, 벽이 다문댔다 <웃음> 됐어. 와, 역시 잘했어. 락. 야 선물찾기만 해도 되겠는데, 이 망고문으로. 아. <웃음> 뭐야, 오케이. 이거? 폭주 게임. 아, 이거. 음. <웃음> 넌 도망가는 게 좋을걸, 당근. 오늘 어, 자리가 너무 좋은데? 민규 혹시 뭘 맞추고 있니 너? 아야야 야, 이거 폭축 딜이 얼마냐? 아 사거리 제한 있네 응야 어. 민규 나 죽을 것 같다 조금만 개 방금 잡고 민규 안되는데 민규 큰일났다 진짜... 난 죽을 것 같다 오케이 난 비가 3밖에 없었다 <웃음> 난 너만 네, 죽인다 했다 너 진짜, 이제 방칸이었는데 중안이 아, 뭐, 방칸이야. 나세칸 남았네. 랜덤. 세 칸? 아. 니 받기 전에. 아, 내가, 내가 민간한 맞아가지고. 당연히, 넌 죽어, 넌 죽어. 아, 포트나이트라. 이거, 이거 어떻게 하지? 나는 난 여기다 블럭 몰아주게 할 거다. 오케이. 야, 죽였나? 빨리 죽여 이거 됐다 오케이. 네. 나이스. 당근 정도야 뭐 이기지 잘했어 난 블록 몰아주게 할거다 자꾸 그러면 아판 랜덤 막판? 랜덤 무조건 랜덤. 랜덤 볼텍스 오케이 오케이 야. <웃음> 당근 모기 묻고 양쪽으로 당겨뿌자 <웃음> 구멍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거지 민규 걸었거든 나 일단 어 다시 우클릭하면은 내 쪽으로 끌어. 어. 됐다 아. 됐다 됐다. 아 미, 민기 걸어놓은 상태로 니한테군수듣고 있었구나. 오와 됐다. 와아 <웃음> <웃음> 이거 왜이리 재밌지? 아 이거 지든 이기는 존나 신나는 게임이네. 아 너무 재밌는데 저거. 난다. 나화 시간이지. 당근 패배. 당근, 골드. 혹시 이거 우리가 이긴 거니? 어, 우리가 이겼어. <웃음> 우리 <웃음> <이거> <웃음> 당근 잘하나? 난 점수 몰아주기할 거니까 니가 1등 할일는 없어. 아, 이번는 그냥 해보자. 그냥 해볼까? 응. 어. 해보자, 한번. 라운드 약간, 7라운드. 오케이. 7라운드? 랜덤. 네. 아. 뭐더라? 모드라... 폭죽. 응. 아, 폭죽. 어, 아, 나, 나, 이 게임은 잘 어렵다, 나는, 이거야. 나도 어렵다, 이거. 어, 존나 어려워, 이거. 어. 당근 찾아라. 난니 네 이기는 꼴못 본다. 아니, 좀... <웃음> 아니, 어쩌다가 우리 이렇게 당근만 노리게 됐지? <웃음> 아니, 왜 그러냐면, 당근이 난... 게임 싫합니까? 오, 난 오늘 그럴 생각 없었는데, 니가 보트로 비벼가지고 그래 된 거다. 민규, 너도 다해봤지 야. 뭐 이뻐. 야나애임싫어가 잠깐만. 으 야, 엉덩이 맞는다. 아, 으안 당근 딜기고 엉덩이 이, 맞았어. 전보는 이긴다. 아이, 괜찮다. 이거 후한폐렴 그거 하려고 내가 백신 농거다 야. 폐렴. <웃음> 엉덩이 주사다. 포트나이트. 포트나이트. 이 건축 시간 몇 초, 몇 분이지? 아. 그냥 10초. 많이 준다. 10초구나. 어, 나 망했는데야. 야! 잠깐만. 어, 어, 죽었나? 잠깐만 나나질거 같은데 아아 우클릭하고 있었다 미안 우클릭하고 있었다 미안 다음번에 점수 몰아주기 제대로 해줄게 아알 필요 없다 아니다 나는 네가 필요 없어서 할 거다 난 제가 싫다 이제 악당 너 보트로 나한테 한 짓을 생각해봐 <웃음> 그, 그, 그, 그, 그, 그, <웃음> 난내 네 녀석 1등 하는 꼴못 봐. 너 걸어 오케이 걸었나 줄였다. 됐다! <웃음> 자, 이스난내 성대에서 했으니까 이제 돌아다니면서 놀고 돌아야지 <웃음> <웃음> <웃음> 어? 어? 잘가 <웃음> <거졌는데. 웃음> 어? 안해 <웃음> <안 해>, 이걸? <웃음> 난 낚싯대는 쓰지 않겠다 <웃음> 잘가 어? 아야아 이거 잘못 피했다 내가 아, 그건 네. 내가 잘못 피했다 아 이게 10보트 잘 써야 되구나 저 게임 랜덤 약간 눈치기 난 봐. 나 <웃음> 일단 여기서 템을 다 먹고 에 30천을 던지는거 지제아나템 개쓰레기 걸렸어 에이, 삼십창 던지는, 던지는 것도 되고, 패는 것도 되나? 어. 야, 화, 야. 아, 진짜? 화, 리왜 나오냐? 그냥 쳐서 딜 세다. 어. 아, 좋네, 이거. 야, 선물 상자 어디 갔냐? 아, 나템 상태가 좀 껄, 껄, 껄쩍지는 한데. 나 처음 해삼은 안 들었잖아. 야, 청금석 나, 청금석. 넌? 뭐, 대원이. 청금석 욕... 인텐트 한대 쓰는 거. 넌 대원이를 욕했지, 나한테. 넌 죽었다. 아, 어? 왜? 아니, 청금석을 욕하다니. 어, 오케이, 나 갑자기 개세졌다. 다이아 주웠나니, 혹시? 아니, 다이아는 아닌데, 활 주웠다. 활? 아, 음, 좀, 활을 활까화 줄까? 나... 줄까? 야, 근데 활 내구도 얼마냐? 아 이것도 한발 아니가? 네 발. 네 발? 오. 이 정도 많이 쏠수 있다. 활은 있고? 얼음판에 한 개? 난, 난 쓸데없는 무기밖에 안 나온다. 난 무기가 안 나온다. 야, 다이아, 투구 쓰고 있는 애 누구냐? 나 오케이 그러면 하이바 안스네를 패면 되겠군 나는 너이 자식 보트로 비빈대 t 오는 e tu 보트 진짜 어1어초 e 왔네 아니, 네, 10초로 너 c 쪽 u p 지너 12배로 o m 해 e s 어 y l 무기가 없는 없는데? h 무기가 n du 야슈 u 리 g e n r 야, 이거 패, 이거 패. 내 방패. 당근 한 대. 당근 얼마 안 남았어. 당근 두 대? 내 방패, 아, 무기가 없네. 뭐, 어, 이제 부러진 화살도 나오네. 아, 그거 내꺼, 내꺼. 거, 내 거. 오케한 대? 야, 부러진 화살, 근데 뭐할때 쓰는 거냐, 이거. 그냥 부서진 거다. 그냥 수리할 때 쓰는 거. 뭔데? 이거 무기 없나? ㅎㅎㅎ <웃음> 반누제칼 아, 내구도 다를때까지 면목으로 싸운다 안되겠다 나는 아껴 쓰겠다 고통의 화살이다 이녀석 <웃음> <웃음> 그것때리서 왔지 안되잖아 어어 어떻게 되지 과연? 이 자식기 솜빵망잊어버리다 어. 너한테 아끼겠다 <웃음> 무효 대 화살 가보.. 가보 가보다가 이거 철 가보도 아껴 그러다 죽는디 너이 자식 일로와 이수식에다 너빨리 빠르게 물량 먹고 개 튀어 아야니 템을 많이 주었네 이 자식 이수식에다 아니 나 무기 빼고 다 주었어 무기가 <웃음> 없다 <웃음> 이 녀석 맷 <내> 집으로 이길라다니 <웃음> 아니 여기서 상자 더안 주나? 여기 상자 더안 주는 거 같다 어안준다 줬는데? 많이 있는데 거기서, 거기서 그냥 완전 다 파밍하고 너이 자식 하이벌프 팔깨진 소리 아이가 저거 어? 뭔가 깨진 소리 나는데? 어 칼은 아직 안 깨졌어 안돼 <웃음> 칼로 손바닥하고 화, 고통에 이수시개 때리고 네, 고통에 있수시게 <웃음> 그렇다면 우야. 그렇다면 이렇게 때리겠다 오, 와. 나만 일반적으로 때리기 기술 오, 어떻게 한 거야 이거? 아 민규가... 머리가 아아... 앨른 아, 아, 체험해보고 이건 아, 아. 좀나 아... 아... 어 그거 누르면 된다 아... 나나 나 죽어요 <웃음> <웃음> 아, 나 죽어요 <웃음> 그거잖아. <웃음> 그거 하지 마. 이규 바지 하나만 입고 있네 바지 하나. <웃음> 다시 목표 쫓겨난다쟤우는 집에서. 바지 잠. 잔... 아니 저 새우 제 옷이 몇 개야 <웃음> 도대체. <웃음> 너 옷이 <웃음> 몇 개니. <웃음> 아니저 저자서 갑옷에네 복까지 입고 왔어. 야렐름 됐다. 요, 요, 되겠다. 이거 끝나고 초장 내겠다. 이거 날칼 내고도 얼마인데 이렇게 안달라 아이 좀 많이 남았다. 남다 이가 어? 아이 칼 내고도 개한테 알아. <웃음> 아 자꾸 달면 내가 이기는데아 인규 이제 우러러, 깔끔하게 잘해. 부럽다 이제. 아이 수식이 로그 힘없이 딜을 넣은 나이승리이 아니 나 무기 뭐라고... 하나도 없어. 잠깐 내 모래주 뭐, 다이아. 어 실수 아, 야, 승리라고 했떡 약아 <웃음> 아, 이거 눈사람 눈사람. <웃음> 눈사람 눈사람 누가 눈사람입니까 저기 저기 뒤에 뒤에 뒤에 저기 뒤에 민주 아 나는 너라고 생각하는데 아 내가 눈사람입니까 인정 난 니가 이기는 거못 아, 아, 본다 했지 아, 내 내가 이기든, 민규가 이기는 둘중 하나다, 결과는. 그, 이게 귀잖아 그냥. 당연하지, 이 녀석. 민규 열심히 도망가. 와, 1분 남았어, 벌써? 오케이, 자, 나이스. 이거 근데 경기 시간이 몇 분이냐? 1분 남았어. 1분, 1분 30초네, 총. 다 합쳐서. 너 이제. 오케이, 너네 다 밑에 있지. 오케이, 이겼다, 이거는. 오케이, 이겨라. 야, 니오 90초 다뿌라 그냥. 야 룬사람 되게 빠른데? 어쩌라고? 난 니가 이기는 걸못 본다 했지? 오케이! 일로 튀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야 당근 너무나 잘하고 있어! 민규 나 점수 조금만 더. 오케이 야 당근이 먹었어! <웃음> 아! 어차피 상관없어! 넌넌 넌 점수 없어! 오케이 당근 먹고! 어, 튀어! 나는 하, 열심히 하는 척할 거다! 아니 당근? 안녕! 로 와볼래? 꺼져 야, 다, 나, 난 당근이 티랄걸 대비해서 당근한테 겨냥하고 있을래 뭐? 넌 못한다 넌 못한다 <웃음> 야 한대도 맞았어 <웃음> 넌 못한다 됐다 야, 왜 당근 왜 밖에 한, 11점 밖에 안 주냐 아마 당근이 3... 먹은 시간이 좀 있어서 그럴걸어나왜 어, 39점 이냐아또 이거야 또 이거야? 야, 이거 퍼펙트로 이기면 몇점 주지? 20점일걸? 30점에서. 아, 이거 다른 한 번이 게임하다. 아, 당근 그렇게 할래? 아, 여기 쪄라, 여기 어라 내가 음식점을 만들어줄게. 아, 그래, 가라, 이놈아. 당근 그래. 어디 있냐? 당근 죽었다. 오케이. 동거하다가 갔다. <웃음> 어 뭐야? 왜, 왜, 왜, 날 맞춰? <웃음> <웃음> 으악! 오케이. 들어가고 싶다. 나저 여기 으악! 어, 다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어야야야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그, 아이 우리, 우리 점수 더 올리기 싫다 봐봐 어. 봐봐 아 아니다 야 여기서 점수 많이 준다 야 13점 줬나? 어째지 순위는 아이 꺼져 와. 아, 하지마 민규 나 이쪽으로 <웃음> 좀 도망가 있으면 안되냐 와 이거 맞아? 아 아니, 저놈 자꾸 동거한다 저거 저게 맞네? 자식 으악! 어! 오케이 아, 아 어, 맞다 으악! 한대도 안 맞고 잡으면 26점이네 어어 아 이거 13점 주는데 두.. 두 배로 주고요 끝. 뭐? 결론은 아등 예, 아, 아니다 나 1등 좀안 떴으면 좋겠다 여기 꼴등이 떠야지 재밌지 파이널리 박민성 당근 꼴등. <웃음> 포, 인트 6, 0점. 아니, 이번에 13점이나 먹었네. 끝났나, 이제? 어. 내일름 어. 어떻게 들어감? 내가 초대해야 된다. 응. 아, 아, 아, 근데 나, 나, <웃음> 저 이름을 못 치겠는데, 도저히. <웃음> 나도 못 친다. 너무 고 가. <웃음> 어떻게 해야 돼? 야, 그냥 어, 뭐, 가, 뭘, 하든지 당근은 이, 이, 이, 이길 수가 없다, 근데. 아이, 아이 덕후, 닉네임 안 바꾸냐?